어 안녕하세요 다이너스 입니다 오늘 영상에서 알아볼 내용은 이번 패치를 통해서 좀 추가된 내용들을 좀 알아보도록 할게요 응. 첫 번째는 이제 루루 상점에서 원래 아이템을 구매하면은 어, 이게 물품 수신함 요로 전부 다 갔었잖아요 근데 이 물품 수신함에 있는 아이템들을 꺼내기가 좀 많이 번거로웠어요 하나 클릭해서 아이템 수량 누르고 또 다음 것도 이런 식으로 해야 돼서 굉장히 불편했었는데 일부 아이템들은 이제 물품 수신함으로 안 가고 바로 인벤토리로 들어온다고 해요. 특히 이제 매일매일에 있는 콩닥콩닥 20골드로 사는 거는 이제 효율이 좀 좋아서 대부분의 유저분들이 이거 하루에 하나씩 꼭 사실 텐데 요거 같은 경우에 사면 바로 인벤토리로 바로 들어와요. 바로 들어오게 돼서 번거로운 게 많이 줄었고요. 그리고 여, 여신의 열쇠로 구매할 수 있는 약속의 열매 요거 두 개도 바로 들어와요 인벤토로. 그래서 이것도좀 많이 좋아진 거 같아요 요렇게 유저들 편의성을 좀 개선해주는 패치 같은 경우는 굉장히 어, 잘한거 같아요 이번에. 그리고 그 다음은 이제 집요정 노동력을 소비해도 노동력 소비에 대한 이제 미션이 있는 것들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원정대 임무라든지 아니면 아키패스 임무라든지 이런 게 있는데 요게 집요정 노동력 소비까지도 포함이 된대요 어... 사용하기 전이 25,500 이었는데 이거를 보내면은 어 바로바로 오르네요 응. 집요정의 노동력을 소비해도 이렇게 임무에 소비해야 하는 노동력이 이제 차게 되니까 집요정을 좀더더 더 많은 유저분들이 이용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그 다음은 이벤트 두 개가 추가됐어요. 하나는 이제 광복절 이벤트, 또 하나는 뽑기 이벤트예요. 음, 우선 뽑기 이벤트부터 볼까요? 뽑기 이벤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각 세력 본부에 NPC랑 뽑기 이제 기계가 추가되었거든요. NPC한테 이제 1일 퀘스트를 받을 수가 있고요 1일 퀘스트를 받으면은, 이 인벤토리에 이렇게 물총이 들어와 있어요. 지속시간이 1분인 물총인데 이걸 착용하시고, 여기 마을에 보면은 개구쟁이를 괴롭히는 꼬마이 있어요. 얘를 타겟팅 한 다음에, 이제 1번 스킬을 사용하면은, 이제 물을, 물총을 발사해서 7명을 맞추게 되면은, 어 퀘스트를 완료할 수 있는 아주 간단한 이벤트인데요. 이렇게 해서 완료를 하게 되면요 보상으로 개구쟁이 주화 세개를 얻을 수 있어요 그래서 개구쟁이 주화 세개로이 뽑기 기계를 한번 돌릴 수 있습니다 뽑기 기계를 돌리면은 이제 어... 뽑기볼 이렇게 나오게 되고 여기 명시되어 있는 아이템 중에 하나가 나오게 되는데 당연하게 좋은 템들은 매우 희박하게 나오고요 그래도 여기 포함되어 있는 아이템 목록들이 전부 다 어, 쓰임이 있는 것들이니까 뭐가 나오든 다 좋을 것 같아요. 한번 열어볼까요? 어... 날려달린 비약나왔네. 그리고 요 뽑기 주화 같은 경우에는 루루 상점에서도 팔아요. 그래서 루루 상점에서도 팔고 그렇기 때문에 어, 자기가 뭐꼭 뽑고 을뽑 싶은 아이템이 있다라고 하면 은어 주화를 이제 뭐 캐시로 구매해갖고 더 돌리셔도 되고요. 아니면은 이거뭐 나오는 템들 같은 경우에 대부분이 거래 가능 상태여갖고 경매장으로 구매를 할 수가 있어요 슈아트 이번에 추가된 이제 수중에서 탈수 있는 탈것이거든요 뭐 제트스키 같은 약간 그런 것 같아요 이것도 한 8,000 골드 정도밖에 안 왔네요 그래서 아마 좀 이벤트가 좀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시, 아마 시세가 조금 떨어져서 뭐 5,000 골드 정도까지 떨어지지 않을까 싶은데 음, 그리고 이 뽑기볼 같은 경우에는, 어, 뽑기볼 이용 횟수에 따라서 이제 추가적으로 아이템을 지급해 줄 거래요. 근데 이게 이벤트 기간 동안 매일매일 참여를 해도 한 30회 정도밖에 참여를 못 하는데 이게 뭐 50회, 75회, 100회에서 300, 최대 300회까지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300회를 달성하려면 당연히 현재를 해서 사용해야 되고요. 그리고 300회를 달성하면은, 블링블링이라는 외형 재료를 보상으로 받을 수가 있어요. 음, 근데 요거는, 어, 가격이, <웃음> 만, 12만 골? 어, 이게 아마 지금 이제 구할 수 없었던 거라, 어, 가치가 많이 올랐었던 것 같은데. 그리고 다음 이제 이벤트는 815 광복절 맞이해가지고, 이제 옆에서 이 NPC한테 퀘스트를 받을 수가 있어요. 퀘스트 내용은 노동력 사용 1000을 사용하는 거고, 사용하면은, 어, 명예점수 815점을 얻을 수 있는 포션을 줘요. 뭐 그렇게 뭐, 썩, 중요한 건 아닌 것 같고요. 그거 말고는, 이제, 뒤에 있는 이 제작대에서 태극기 뭐, 이런 아이템들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 중에 태극기 같은 경우에는, 요거 7일짜리인데 요거 만들어서 끼고 착용하고 이제 착용하면은 특수 스킬이 생기거든요. 특수 스킬이 깃발 뭐 흔들긴가 뭐 그랬는데 그세명 이상 모인 상태에서 깃발을 흔들면은 이제 버프가 생겨요. 2 시간 동안 지속되는 그거는 이제 경험치 획득량이 8.15% 증가하는 거랑 그리고 생명력이 8 1 5인가 증가해요. 그래갖고. 어쨌든 뭐 공짜고 보니까 이거 하나 만들어서 7일 동안 이제 버프 받으면서 게임하면 어 좋아서 요건 하나 만드는 거추천추천드리고요 다른 것들은 뭐 그닥 썩어 유용한 건 없어요. 근데 요번에는 요 태극 우산 날개라는 게 새로 생겼더라고요 원래는 이게 없었었는데 그래서 한번 이거 만들어 보려고 재료를 준비 했었어요. 봅시다. 어 재료가 매우, 어, 저렴해요. 보면은, 목재 15개, 가죽 15개, 옷감 15개, 철주개 15개 하면은, 한 50골드? 어, 한 50골드도 안될것 같은데? 이렇게 해서, 어, 만들었어요. 쓰면은, 어, 하늘로 이렇게 붕 뜨면서, 어, 우산을, 태극 모양 우산이 이렇게 있고요 스킬은 날개 접기, 태극 도약, 뭐, 뭐 꽁찌기 이렇게 있네요. 근데 도약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일반적으로 우리가 높이 뜨는 거 그건 거 같고 별다른 뭐, 뭐 스킬은 전혀 없는 거네요. 그냥 저렴하게 구할 수 있는 날개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요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볼때 제 날개를 아직 못 구하는 못 구하셨던 초보자분도 있잖아요. 그분들이나 아니면은 이제 부케용 어, 부케 이렇게 날개 하나 있으면 편하니까 어, 부케 이렇게 하나 장만해주는 용도로 쓰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어 푸른 산호빛 장난감이라는 상자가 추가되었는데요. 요것도 어개계 만원인데 경매장에서 어 <웃음> 살 수가 있어요 왜냐면 저기 거래 가능 상태라서 하나에 한천천 칠백 골드 정도 하네요 어 사서 뭐 요거 같은 경우에는 아키키에 들어가면은 아마 외형별로 다 있을 거예요 무기 형태가 뭐 모습이 이쁘다 라고 하면 하는 거고 근데 제가 봤을 때 활은 별로 안 이뻐 갖고 제 취향은 아닌 것 같아요 오늘은 이렇게 오랜만에 패치 내용을 좀 살펴봤는데요. 이벤트도 두 개나 추가가 되었고 유저분들이 뭐 이런 거 불편하다라고 얘기했던 거를 하나씩이라도 피드백으로 이제 패치를 해나가는 거 보면은 운영자분이 조금 소통을 어느 정도 하려고 하시는 것 같아요. 굉장히 마음에 듭니다. 그럼 오늘 영상이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뿅!